할치였어. 네 고아이. 나 MM라 고아이. 그 하. 우리 원천 왔어. 원천 왔어. 원천 득득거. 아. <목소리> 뭐 어? 어, 우리 런천. 두개다안하겠지두개 다? 아. 두개 어. 하나는 뭔데? 뭐 어, 여기 우리 방인데안기거아 응, 어, 응. 응. Come on, 응. 어 o m 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 o m 안할 n 야 o m e on, come on, come on, c o n c o n come on, c n g c o n c o 아. e on, come n e m n come on, c o m on, come n c o n n 아, 컴건컴건마 h n g c n cái này. 아. 이 ô n g hơi h a cái n à 저희는 베트 사실 뭐 온천이라고 해도 표현을 해도 맞는지 모르겠지만 쉽진 않습니다. 이만큼, 이만큼이고요. 네, 이렇게 배경을 저기 먼 산이랑 그리고 하우스들을 보면서 이렇게 온천을 할수 있는 곳이고요. 저는 이곳에 하와 같이 오게 됐습니다. 하는 지금 옷갈라입고 있고 저 먼저 들어와서 여러분께 여러분들께 먼저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있으면서 온천에 대한 생각을 안 해봤어요. 뭐 일본 같은 데 가야 또 유명한 온천들이 많아서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베트남도 이런 온천이 있습니다 물 오, 깨끗하고요 뭐 냄새 같은 거 없고요 어, 냄새 같은 거 없고 괜찮습니다 기분 좋네요 위에 경치는 이렇고요 밑에 경치 보실까요? 검찌? <놀람> 아, 나이 검찌? 발라세에 알라, 이런 데가 있는 줄 몰랐어요. 처음 저희도 와봤고 인터넷으로 여러, 여러 개를 검색하다 보니까 이런 데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귀여운 사랑 오게 됐습니다. 네? 엄청? 야외가 오. 네. 샘 안녕하세요 이런 <웃음> 분들은 위에서 사우나를 즐기시고 계시고요. 저희는 이렇게 온천을 즐기고 있습니다. 어, 다른 손님 선님, 손님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다른 곳을 비춰드리기는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저기 <웃음> 저 이렇게 저희가 비치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한는 거예요? 이봐 봐. 하, 어때? 어아 5000원? 어, 370은,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아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아이는 이거는, 이거 이거는, 아거는이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아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이 Ở h ú n g ta thoải mái mà k h ô n i l ó thiệt h t h i chứ không được nhỏ em không nhỏ em đã mà em bé bé bé bé i é bé bé bé bé bé bé bé bé bé bé bé bé bé bé bé bé bé bé bé bé bé bé bé bé bé bé bé b b b b b b 이이비 y 이 a b y la uh, b 이 m o i haikia ba n 이 w key ba new 땀 n d ba new 땀하 i m y baimy baimy b i m y baimy baimy baimy baimy b, b a uh. i 어 저쪽은 냉탕 그리고 이쪽은 두 개는 온탕입니다. 음? 네. 두. 어, 네. 아, 네. 응? 더큰그어 엔코탕 아, 네 엔코탕. 조금씩. 마지막 건드. 하나. I like that. I like that. I e t 무 a t I l i k k h a t I like l i k h e that. l t chụp h n em chụp h n <Japan> nhiều nhiều <cười> <Trời ơi. cười> nhưng mà ăn mùa du lịch nhưng mà em không mua du lịch đi nhiều nhiều m ẹ không phải em không mua du lịch em muốn mà em không không đi, em có m u ố n đi à uh, đi cần thơ đà lạt 뭐 a n o i Hanoi. Hanoi. h a 뭐 o i h n h n i h n h n o i h a n o a n o i h n n h h À, mà... không được không được anh c h mà không nhồi hả không ợ không e h ồ thế n g được không, không được chích í h c h h c h í n h c h h c h c h chích chích c h í c chích c h c h chích c c h chích chích chích chích chích c c h chích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어, 걔네 맛있어 보이는데, 걔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웃음> 어. 우리 방송해야 되는 사람이 네, 성규 줄을 뭘 주렁주렁 이렇게 달고 다녀 걔네 버리 아아, 이거 그거구나 이거 그너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거자자자 어? 아, 팔찌였어? 걔네 꼬아 엠엠 라꼬아네